안녕하세요 초롱부동산 소장 박인선 입니다 어, 오늘은 어, 행정안전부에서 이렇게 입법예고를 한 그게 뉴스가 하나 있는데 그게 지방세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이렇게 입법예고 했다라는 어, 기사들이 있어서 한번 찾아봤었습니다. 어, 살펴봤더니, 어, 핵심 요지가 뭐냐, 이렇게 살펴봤더니, 그동안 다주택자들이 양도세를 굉장히 중과를 하고 규제를 했었죠. 근데 이제 정부에서는 내년 1월 1일부터 지금 입법 예고하고 있는 요 안건이 이제, 어, 공표를, 공표를 했으니까 시행이 되면 어떻게 바뀌느냐 하면, 그동안 4주택자 이상, 현재 3주택을 가지고 있고 그런 사람이 추가로 1주택을 더 취득할 경우. 그러니까 한 세대에 4주택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취득세율을 4%를 적용하겠다는 이런 게입법예 고가 되어 있습니다. 야, 점점 세금이 많아집니다. 그죠? 어, 그리고 뭐 육아 휴직자를 고용한 사람들한테 어, 뭘 급여를 또뭐 제외한다는 뭐, 과세표준에서 제외한다는 이런 부분이 나와 있고, 이건 뭐, 저희하고 큰 상관은 아닌 것 같고, 어, 그 다음에 재산세 납부하는 거를 500만원 이상 이렇게 분납 가능하던 게, 이제는 여기처럼 250만원 이상이면, 어 재산세 분납이 가능한, 요게 또 하나 바뀐 게 있고요. 그리고, 근데, 어, 여기 보면 주택을 이제 어떻게 22조 2항이 여기 이렇게 보면 신설이 됐어요. 22조 2가 어, 여기에 주택수나 세대당 주택수 범위를 규정을 해놓은 건데 1세대 4주택 이상 주택의 범위 되어있죠. 어, 여기 보면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서 3개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추가로 지득하는 모든 주택을 말하며 한 개의 주택을 공동지분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도 공동지분 소유자가 각각 해당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고 주택의 수를 계산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요. 그동안은 우리가 양도소득세를 어 만약에 과표가 1억이다 그거를 부부공동명의로 사면 과표를 각각 1분의 1씩 나누어서 뭐 5천, 5천 이렇게 세율을 낮추기 위해서 공동명의를 많이 했었죠. 부부공동명의로 근데 그럴 경우에 이제는 취득세를 지금 이거는 이제는 더 긋겠다는데 그때 동일세대에 1세대의 주택수를 계산할 때 요렇게 집이 하나 있다 하면 부부가 각각 2분의 1씩 취득을 했죠. 2분의 1씩 취득을 하면 이 집이 한 세대 두 채를 소유한 걸로 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집두 채를 각각 공동 소유로 이렇게 가져있다. 이 집은 집두 채가 아니고 사주택이 되는 거다. 그죠? 이렇게 보는 거 맞죠? 이 조문 해석을 하기를 각각 보고 소유자가 각각 해당 주택을 소유한 걸로 본다. 사주택이니까 지득세 내년 1월 1일 이후에 등기를 치면 지득세가 그냥 그 자리에 앉아서 4.6%가 된다는 이런 뜻이네요. 그동안은 어 1주택 그냥 공동 명의로 가 있었고 어 남아있는 거 하나를 또 공동으로 할라 했다. 이럴 경우에는 이제는 두 번째 집 사는 거는 단독 명의를 해야 취득세 전략은 되겠습니다. 근데 참 애매한 게 취득세를 또 아끼자고 단독을 해놔놓으면 나중에 또 어찌 됩니까? 양도세 낼때또 많이 내야 됩니다. 세율이 높은 구간이기 때문에. 그, 정말로, 이거는 뜨거운 감자처럼, 반씩 나누면, 울메 겨자 먹기로 세금을, 지득세를 그냥 4.6이라 생각하고, 이거는 매수를 하셔야 맞을 것 같네요. 취득세율보다는 양도세율이 높을 거기 때문에, 맞죠? 그 다음에 여기 또 정해놓기를, 그럼 1세대란, 이게 어떤 걸 말하느냐, 이게 보니까, 주민등록 그 표에 올라와 있는, 그다 포함하고요. 그 다음에 또는 외국인 등록표에 등록되어 있는 그 세대 다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 다 포함합니다. 다 포함을 하는데 어, 이 경우 주택을 취득하는 자의 배우자와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 비속 또는 부모는 주택을 취득하는 자와 동일세대로 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표에 기재가 안돼 있어도 동일세대로 본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미혼인 30세 미만이라고 되어 있죠. 이럴 경우에는 옛날에는 우리가 동일세대 구성하는 그거에 보면 나이가 만 30세 이상이든지 물론 주소가 다 각각 되어 있고 나이가 30세 이상이든지 20대라고 하면 결혼을 했든지 아니면 소득을 일정액 76만 얼마가 일정액 이상 소득을 증명을 하면 독립세대로 봐줬어요. 만 19세가 안 되는 미성년자는 당연히 세대가 독립되 있어도 그냥 동일세대로 봤는데 20대 경우는 소득을 증명하면 독립세대로 봤는데 이제는 그냥 미혼이기만 하면 소득이 뜬 없든 30세 미만은 동일세대로 본다는 그런 뜻 맞죠 이 말이 그렇게 되어 있네요 결혼 안한 세대는 다합한다 소리 같습니다 그런 뜻이네요 어우 지득세뭐 어지간하면 다 4.6 해당이 되겠습니다 보니까 음. 만만 찮네요지득세도 어, 이게 어, 지금 뭐 계약서를 써놨고 아직 잔금을 안쳤다 그런 경우에는 그냥 12월 말일까지로 다주택자들은 집두 채인데 각각 부부 공동명의로 갖고 계시다 이런 분들은 12월 말 안에 잔금을 치는 게 낫겠습니다 한번 꼭 참고해 보시고 또 세테크를 하셔야죠 그렇게 한번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법조문을 신구 대비조문 쭉 올려놨는데 금방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들이 적혀 있습니다 어, 아까처럼 3주택자가 하나 추가로 살 경우에 부부 각각 등기되어 있는 경우에 각각 다 주택소를 본다 그런게 요 조문이 적혀 있어요 재산세는 어, 분납하는게 500이던게 250까지 내려왔다 이렇게 되어 있구요 그 외에는 별 다른게 없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입니다 어, 유념하셔가지고 다주택자가 뭐 아닌 것 같으면 해당이 없지만 그렇다 하면 잔금 야무시게 잘 챙겨가치셔야 되겠습니다 어, 오늘 이렇게 바뀐 취득세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어, 세금은 알면 절세가 되고 모르면 그냥 앉아서 고스란히 또 갖다 바치는 게 세금인 것 같습니다. 재테크 이꼴 세테크죠. 참고하시고요. 행복한 주말 되십시오. 감사합니다.